자, 천주교의 풀기까지, 그제? 이 천주교의 풀기까지 궁금하네요. 내가 엄청난 질문을 받는데 이제서야 내가 이제, 이제 이야기를 할게. 정말로 이야기를 할게. 내가 왜, 내가 왜 자신있게 이야기 할수 있는 것은 내가 모르면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가 없겠지? 모르는 놈이 하는 건좀 사기꾼이잖아. 그러면, 내가 자신있게 상담할 수 있는 거는 참 우유곡절을 많이 겪어 왔겠다고 생각하겠지. 그쵸? 내가 얼마나 많은 가정을 겪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놓. 그치? 그거 없이 어떻게 대적을 하겠나. 그치? 자, 그러면 이 충격이 들때이 역사를 한번 보자. 내가 이것을 풀기 위해서 내가 푼다고 해갖고 풀리겠나. 그쵸? 그래서, 그러면 내, 이가족 역사를 조금 설명해 주고, 가야 되겠나, 그지? 근데 나는, 뭐 학교 생길 때, 그래도 농기도 치고, 놀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할 때도 있고, 어, 청운의 꿈을 꾸고, 그지? 내가 솔직히 말해서, 청운의 꿈을 꾸고, 국가출신연구소까지간칸겠나 연구원으로, 그지?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딱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의 그, 슈퍼컴.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이야기하지만, 내가 지방에서, 서울에는 빼고, 서울에는 우리 그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해석인데, 옛날에 이 데이터, 지금 수십 년 전이다, 그죠? 수십 년 전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처음으로 어디에 있었냐면, 미국의 로키드, 로키드 회사에서 움직이는 다이아로그 데이터베이스. 지금은 그 전신이 알파고라고 생각하면 된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지금의 알파고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들 로키드 사에서, 로키드 변기 만드는 회사잖아요. 세계의 모든 정보를 컴퓨터 속에 집어넣어. 그때는 여러분들이 PC도 없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PC가 없는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는 일본에서, NEC에서 만들어져.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 이 컴퓨터가 발전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도체 모르는 거야. 자, 그 전에 우리는 미국에서는 컴퓨터가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4메가바이트, 내가 현실을 좀 여러분들이 직시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겠다. 4메가바이트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우리가 컴퓨터에 보게 되면 보통 뭐 cpu가 얼마야 우리 지금 상상 256뭐했잖는 그지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얼마야 지금 뭐수 기가바이트 수백 기가바이트 이 정도 되잖아 그 당시에 메모리가 cpu가 4메가바이트의 수퍼크 그것도 수퍼 입니다 내가 부산대에서 그 전산 처리를 했기 때문에 부산대학교에 있는데 컴퓨터 크기가 어쩌면, 우리 이거 학교 교실 있잖아요. 교실 네개 정도의 크기만큼 된 것이 3메가 핏이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 휴대폰, 휴대폰 이거 6 3메가잖아요 그치? 30 몇메가? 64메가. 그러면 3메가가 너무 크다니 말그 당시에. 자, 그 당시에 미국에서 유일하게 이용했던 게 다이어로그 데이터베이스에요. 로키드 사에서.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잘안 돼갖고, 우리는 어떻게, 텔렉스 이렇게, 저, 어떻게, 텔렉서 있잖아요, 그지? 우리 송수신하는텔렉스 갖고 검색을 해왔어. 텔렉서 키워드를 팍 치게 되게 되면, 데이터가 날아가 착착착착, 프린터에 뿌려주서, 임 그때부터 내가 이제 시작한, 어떻게 되면,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라고 그했는데그 뒤에 우리는 IBM 5550이라는 PC가 나왔어. 미국, 그러니까 일본 NEC에서. 그것으로부터 이제 시작돼갖고 내가 이제 여기 연구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엄청난 데이터에, 그 당시에도 엄청난 데이터는 지금은 얼마나 생산되나, 그지 자, 거기서 내가 좀 빠른 속도로 내 능력을 확장했어요. 그렇게 좀 못해, 좀 대라지지, 내가. 그제? 나이도 젊은 게 젊은 게좀잘아졌다 그러면 칼 맞게 되겠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직급이 그거 하면 칼 맞는 거야 그래서 나도 칼을 많이 안맞겠나 그지? 자, 인생살이가 우유국절을 하다가 또 우리는 어떻게 IMF 때 여러분 IMF도 그거봤죠? 안 급한 는 사람이 있겠네 IMF가 얼마나 힘든 거 알겠지 그때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연구원들은 회사를 겸직해라고 했어요. 할수 있는 사람은 겸직해라는 거다. 뭔지 알겠지? 지금 한 직장에 있으면 회사를 운영 못 하잖아. 그지 그런데는 그때는 어떻게, 나라 경제를 살리고 연구원들이 회사를 만들어 갖고 운영을 해라는 거다. 인정을 다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좀 참, 어떻게 보면 나도 또라이였긴 있긴, 또라이였긴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 근데 그게 못 이겨 갖고 내가 그때부터 이것이 시발점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때 어떻게 되면 자 병원에서도 못 고치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건강을 좀잘 지키고 오래 살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거야 이거 완전히 또라이지 그그당시에도 또라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게 있다. 지금부터 한20몇 년, 22년쯤 되겠네, 그죠 20년 정도 되겠네. 연구소에 있으면서,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내가 책쓴게 뭔지 하면, 그뭐빚 갚으려고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쓴 거야. 내가 이제 카페에 하면서 가게 있지. 빚 갚으려고 사는, 그대로 내가 대부분 다 해놓은 거야. 빚 갚으려고 사는 인생에 있을 때, 그 책을 쓴다 놓고 출판을 못했어요 서울에서 출판사에 오긴 왔는데 내가 출판을 못 나는 과학을 전공했고 누구말따나 이저놈이연구소 있으면서 하기도 공학박사라는 놈이 그 가갖고 뭐 이상 뭐 영이 어떻고 혼이 어떻고 이러면 이 오븐에 그 무너진 거 있잖아 그지누구말나저 강화도 아빠에 하느님 부처님 회사 타가 또 무너지가 사표 쓴 사람 있지? 이런 사람이랑 똑같잖아 뭐그건는 다름이 있겠지 그대만. 그래 가지고 이것을 출판을 못한 거야 그래서 일본적으로 그런데 그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 많으니까 인터넷에서 발달되게 안 했다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우리가 사이버 정신세계라는 아마 기록에 어디든 남아 있을 거야 사이버 정신세계라고 해 가지고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었어 내 연구소에 있으면 우리 는 연구소는 빠르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했는데 야 집에 가 가지고 퇴근을 해 갖고 집에 가서 답변을 해 주는데 이막 답을 못하는 거야 하도 질문이 많이 와 갖고 그러면막 2시 3시까지 이 답을 하고 그렇게 도착한 사개월인가 하다가 그 뒤에만 내 손을 들어 본 거야 이러다가 뭐 직전도 못한 게 우리들에게 뭐 그제 그래서 치워버렸지그리놓고그 당시에 내가 쓴 것이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영, 혼 기, 섭, 신,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내가 쓴 거야. 그럼 지금부터 20년 전에, 내가 이것이,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한 20년 거으로 올라가갖고 내가 가르친 거야. 내가 저거는, 저거 다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에, 그 정도에, 나도 좀, 어떻게되 뭐, 자식 잘못하면 나도 또라이 비슷하지, 그지 그러나, 그것을 딱 정리해놓고 설명을 하면, 정말로 대단한 거야. 밤새도록 질문 오는 거야, 아마. 실시간으로 질문 오는 거야. 그럼 잠을 잘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딱접본 거야. 그래서, 이, 이, 한 20년 전에, 자, 이것을 적고 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인간이 이거, 병. 나도 이거 운명은, 지금 내가 지금 수리사주를 풀고 있지만은, 옛날에도 내가 몰랐을 때, 풀지 않고 몰랐을 때도 내 운명적으로 이게 가서 엮여져 있다는 것을 지금 오면 실감을 하는 거야 그 당시에 어떻게 이 병에 고민을 하는 거야 인간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것이며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이며 이 고민을 하는 거야 이 책을 쓰고 난 뒤에 고민하다가 여기서 내가 회사로 IMF 때 회사로 도전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하고 연계도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 우리가 체질 체질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체질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까 야이 법에 계속 저촉이야 약사법, 의료법, 환의사법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갈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가지고 홍채 여러분들이 홍채 있잖아요 요새 뭐 병원에 가면 많이 하지. 홍채 진단하는 이 진단기까지 만드는 거야. 내 미치지. 그치. 그걸 가지고 또풀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 갖고 궁리하다가 그것도 또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린, 우리는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이 이 사주를 그 당시 에해 나도 사주에 믿지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또 믿을 이유도 별로 많이 없었고 자 사주를 가지고 풀지 않으면 아무런 답이 없는 거야 뭐 모든 데다 걸려 있으니까 자 이때부터 내가 어떻게 이가족다가 돈을 많은 투자를 해놔 놓고 했음에서도 답이 없으니까 이 사주를 가지고 이제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겠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은 <웃음> 내가 이 사주 명리를 모른다면 내가 이렇게 내 강의하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 못하겠지 내가 또 공대를 놓다 보니까 1기1은 무조건 2해야 되지 1 1기 0이 됐다가 1이 됐다가 2가 됐다가 3이 됐다가 이런지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하겠나 내가 국가 출연연구소에서 그것을 과학으 하고 있는데 그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일한 슈퍼컴을 갖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내가 이거 황당한 소리 하게 되면 누가 내 이제 답을 해주겠나? 그럼 나도 미친놈이 될이지자 그래서 이 사주를 가지고 푸는 방법을 강구한거야.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있는 사주 명리가 돼 사주 명리 육효국궁학 구성법 뭐 응? 어? 성명학 도정비결 모든 부분에서 공부를 되는거야 그것도 그 당시에는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나도 뭔가 그때는 힘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엄청난 양을 내가 1년 안에 전부 독파되는거야요 하나도 내가 가서 표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1년 안에 완전히 독파된거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얼마나 그 머리가 잘 도는 그 당시에는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 머리는, 내가 농지를 좀 많이, 학교 다닐 때 농지를 많이 쓰지, 그 당시에는 좀 내가 저하버드 대학에 가서 1등을 할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머리가 잘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막그 어려운 것도 이제, 막, 순식간에 다 푸는 거야, 이 말. 책을 갖다가 하면 딱지키게때문 이게 앞에서 어떻게 풀리고 온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풀리갈 것이다, 훈을 다알아푸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거짓말 같죠?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 시스템을 개발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전 세계 사주, 운세, 점수래 이르기까지 숫자점, 주역점, 동전점 뭐내 어? 병신육갑 하는 걸 말했지. 그지? 병신육갑 짓는 거 이르기까지 모든 거 독파도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60종을 개발한 거야. 그래갖고 엄청난 돈을 깨못붙지 그런데 나중에 답이 어딨냐면 만세력책이 처음 다 엉터리라는 것이다. 처음에 만세력이 처음부터 엉터리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내가 그걸 개발 안 했겠지. 모르고 가다 보니 답이 없는 거야. 맨날 답이 없으니까.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결국은 만세력이 처음 다엉터리다 그렇게 이제 방댕이 짚는 거예요. 손 놓을 수밖에 없는 거야 기분 자체가 틀린 있으니까 그렇게 그거 옛날에 신의 손. 포라이프 포라이프 신의로 하는 시, CD가 있어요. 38종이 되는 CD도 개발하고 웹도 개발하고 다 했는데 거기서 엄청난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내가 내를 앉았네요. 인생에 큰 변곡점이 하나 온거야 엄청난 변곡점이.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마누라가 안쫓아냈으니까내 천만 당으로 이때가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고 응? 그렇게 완전히 빈국짐이었네. 자 여기서 이제 빈국짐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노? 내 숨을 못쉴아 이가, 그렇지? 그래서 지금부터 딱 10년 전에 그렇지? 내가 이것을 풀기 10년이 됐어요. 10년 전이다. 그렇게 만 9년 전이니까 10년째 들어간거죠 내가 이제 기록도 다 한다 자 여기서 6월달 6월달부터 나에게 어떻게 나도 모르는 사람 그때 내가 공백 기간이 조금 있어 뭔가 정리 복잡하게 정리해야 될 문제가 있어 갖고 이게 딱 오는데 이것이 97년이지 97년 맞나 97년이 맞나 아, 2007년. 구 침실이 2007년에. 자, 2007년 6월달 전에자 아, 내가 가면 왜 천부경을 주냐? 그 당시에 천부경이 굉장히 활동적이다. 대표적인 게로. 우리 뭐 대전교를 위시해서 뭐대순진리회라든지 단학선언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이 천부경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할 때다. 자, 그래서. 가는 데마다 내인데 천부경을 주는 거야. 근데 내가, 내가, 그, 19살 때, 대학교 1학년 때지. 내가 대학교 1학년 때오계를 받았어요. 절에서. 그, 밀양에 가면, 표충사에서. 우리가 그때 해산선님 내가 솔직히 말해서 해산선님내 제자예요. 제자인데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그 가지도 못한다. 왜? 해산선생님이 내 인데 가켜준 게 하나도 없어. 내 법명만 내리준 것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안 간다. 좀 똑바로 가셨으면 내 길이 좀 편했을 거 아이가. 그제? 그래서 내가 지금 와서 내 보적이라는 이 이름을 해산선생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서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돼? 이 불기획한 적가 벌써 4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게 모르게 나도 사쿠라가 되든 올바른 것이 되든 내가 좀어구심이 과학자이기 때문에 나는 과학을 했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으면 나는 또 부정을 많이 하는 타입이에요 확신이 안 쓰면 내가 항상 부정적이고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내가 10년 전에 천부경이 있는 것을 알았는데 이 천부경이 뭐 쓸모없는 도거이 글자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천부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보게 되면 내가 아무리 봐도 좀이 고단수적인 사람들이야 어떻게 우리는 여기서 정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좀저 엄두되어 있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주로 많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엄두도 아니자, 거기 보다는 내 천수경이 훨씬 낫고 내가 천부경이 그 뭐고 누구 건강경이 훨씬 낫지 자그러면서 이것을 천부경을 받으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내 가정을 설명해 줘야 되겠지.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풀어나가는데 더욱더 도움이 될 것이니까. 제가 이 가정에서 천부경을 받으면서 천부경이 몇년 이렇게 풀어 가는데 이때부터 내가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이냐 내가 철에 가서 건강경을 매일 한 번씩 100일 동안만 한번 해보겠다. 나도 대단한 꿈을 세죠 그래서 집에서는 내가 잘 못하니 집에서만 잘 못하니 내가 어떻게 부산에 있으면서 검정산에 가게 되면 어떤 절이 하나 있어요 만둣고기로 넘어가는데 거기 오른쪽에 보면 절이 딱 있는데 내가 한 4시 정도 5시, 4시 정도 되게 되면 딱 도착을 해갖고 내가 천수경을 하면 자 읽고 그 다음에 그 장문의 금강경을 하면 자 읽고 그렇게 내려와 항상 그럼 내가 뭔가 일을 해요. 자, 거기에 내가 한 10일 정도, 15일 정도 갔나? 근데 뭐 스님하고 마도치지는 아무도 안 했어요. 자 나는 그냥 뭐 거기 좋아 가지고 그냥 가서 법당에 가서 내가 앉아 공산하게 절하고 천수경 함은 읽고 금강경을 함은 읽고 다넘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내려오는데 스님이 와 이 오지 마라 하는 게저래 이야, 내가 거기서부터 깜짝 놀랐다. 근데 거기서 내가 보고 오지 마라 한 이유는 분명히 답은 딱한 가지밖에 없었다. 스님이 분명히 금강경을 읽을 줄 모르는 스님이었다는 거죠. 안 그러면 내가 사람 있을 때 읽은 것도 아니고 나는 사람 있으면 안 읽어야 했니 왜? 저래서 하는 거기도 있고 행사도 있고 그럽니까? 그런데 놓아주고 오지바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손님이 건강인도 못잃는다소리래요 그죠? 그런 손님하고 내가 거기 있어봐야 뭐하겠노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조금 미안한 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산을 해갖고 얼마도 안 했지만 거기서 하산을 내갖고 밤에 갈수 있는 절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건강원으로 갔어요 건강원 안에 들어가게 게되 되면 절이 있어요 근데내그 스님은 누군지도 모른다 앉아가지. 그스님은누군인데 거기는 다 가게 되면 밤에 딱 낮에는 행사도 있을 수도 있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저녁에 딱 가면 한 6시 반 7시 돼요. 그딱 가고 천수경을 하면 딱 읽고 건강경을 하면 딱 읽고 내려와. 그런데 내 건강경을 읽는 소리가 나면 스님이 와고 밖에 불을 예등을 켜줘요. 먼저 인자 있지 손님은 안 나타나는데 손님은 눈이 나무 모른다 이 말이야 나는 그냥 가서 선수경 하면 하고 건강경 하면 읽고 그렇게 절좀 하고 이렇게 선내려 오면 또 내가 절에서 놓을 때는 불을 절대 안꺼저 밑에까지 간다 정도 딱 되게끔 또 불을 탔고 손님 내보고 있는지 모르겠더니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요또 내가 딱 그래서 넣어가지고 저까지 가면 또 불을 끄는 거야. 야, 그래서 내가 이제 서울 오고 일하니까 못 가니까, 내가 그 당시에 이제 정말로 이 천부경 이제 육의 비밀을 또쓴 거야. 그래서 후일에 또 내가 한 번씩 가가지고 그 스님이 이제 명함을 한개 열어놓고 왔는데 스님이 전화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그 스님은 정말로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나 절대 안 나타나요. 그 내가 그 경기는 소리만 나면 불을 딱 외등을 켜주고 또 그때 안내 나오면 소리가 날 거잖아요 이 문하고 이렇게 발전기이 쳐놔도 절대 안 나타나 저 밑에가 내가 딱 돌아가는데 밝은 데까지만 딱 나가면 또 불을 딱 끄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보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치? 아 CCTV가 있었나? 그때 CCTV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고 <웃음> 그러면서 내가 한 거의 이 백일을 채워서 그렇지, 나다내놨다그지어제보게 되면, 내 혼자서 그킁킁한 밤에 그 줄에 가갖고 그거 하는 거 그것도 돌아야 돼, 그지 내가 문스서로 돌아야 돼, 하고 생각하면. 돌아야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나한데 야, 그때부터 내가 알지. 이 천부경을, 자, 내가 백일 동안 기대했으니까이 천부경이 도대체 뭔지 이거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생긴 거야. 아, 그런데 이첩을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게 나잉?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래 어렵게 푸는 거,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 검색을 하나 해봤어요. 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내용인데, 뭐 하는 거 보면 완전히 뭐 미치가 날때는 거야. 잉? 야, 그때부터 미치가 날구나이런생각이 지금 와서는 내가 흔하게 생각해. 뭐, 뭐 황당한 소리 아닌 게나 나는 과학자니까. 자, 그래서. 이걸 다 보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에이, 그래도 풀어봐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것을 정리를 해서 그런데 단 5일 만에 다 푸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까지 하면 7일까지 딱되는데 해결 안 되는 게딱이 노는 거야. 해결 안 되는 게. 야, 그때는 뭐, 순식간에. <웃음> 여러분들 그 천부경 그 엄청난 걸 내가 그동안에 연류해온 것도 아니고, 단 5일 만에 다 푸는 거야. 음, 과학의 부터 진리. 내가 지금 강의했던 거. 자연의 이치, 우주의 진리, 인간의 이것을 전부 다 푸는 거야. 근데 그 내용은 모르고, 그냥 숫자만 푸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숫자만 딱 풀어놓고 이런 게, 자, 정말로 수가 진리구나. 내가 과학을 했으니좀 알잖아. 그지? 수의 원리는 엄청나게 복잡하잖아. 야,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내가 천부경 6의 비밀이라고 책을 쓰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책을 딱 쓰는데 그 당시에 내가 정리를 하고 있다 않게 내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잖아 그래서 책을 이렇게 딱 쓰는데 첫 번째 제일 처음에 천북이인 6의 비밀 해갖고 한180자 여기서 한번 물어보자 내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야. 하늘에는 별이 몇개나 있어요? 맞나? 모르지? 하늘에 별은 840개라고 적어난 책이 그거다 왜? 수리법이 되거든. 내 그냥 행기 아니고 동쪽 하늘에 백배, 서쪽 하늘에 백배, 남쪽 하늘, 에 북쪽 하늘에 백배 그럼 가운데는 어떻게? 스무스물 해갖고 그러니까 840개라고 내가 찍어난 책이에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그게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그 하니까 집에 이렇게 내책 출판, 돈도 안 되는 책, 그거 책 쓴다고 이래 사니까 내가 창피하잖아. 그제돈 달러 소리도 창피하잖아. 돈 얻을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책을 써놔놓고,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팔한 거야. 미리. 책 놓기 전에 책 값을 미리 받은 거야. 열 권씩. 응? 열 열권 값을 우리는 어떻게 출판 비용을 꼬빼기 꼬빼기씩 받은 거야. 인쇄비로. 그래갖고 내 출판한 거야. 그래서 좀더 나눠준 거지. 그것이 천부경 6의 비밀 해갖고 6자가 안에 딱 들어있는 그게 그 속에 마지막 장면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늘의 배를몇개 840개 응?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딱 보고 갔는데 고까지는 해석이 된 거야 야 그런데 이 숫자가 뭔가 의미가 있을 거잖아 그죠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잖아 그러면 1부터 9까지 수는 쫙 풀었는데 여기에 했는데 이것이 뭔지를 모르잖아 뭔지 알겠나? 그때는 얼마나 궁금하겠나 내가 이것을 설명을 해야 나중에 그 사생도가 어떤 거 그것이 아마 알수 있으니까 내가 풀어주는 거야 참 이것이 궁금해 갖고 수리법으로 쫙 푸는 거야 수리품인데 여러분들이 운명주기가 어떻게 만들어졌겠노? 세상에도 없는 그 운명주기가. 그줄한개 끊어놓고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이 운명주기를 그 아홉 개에 맞춰서 그린했다는 그거는 얼마나 대단한 거고. 여러분들이 과연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나? 내가 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도 내가 태백산에 자주 가는 이유가 있다. 유가 내가 이 책을 쓰면서 부산에서 그 태백산까지 처음에는 가는데 9시간, 오는데 11시간 이렇게 걸렸어요. 만약에 뭐 보통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올라가니까 토요일 날갈 때는 9시간. 일요일은 내려오는 차들이 밀리 가지고 보통 11시간씩 걸린 거야. 그 엄청난 길을 내가 수없이 왔다 갔다 했겠지. 근데 내가 이거 뭐 신의 힘이 아니고 나는 그것도 이것도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 가정을 내가 설명해 줘야 이것이 진실인지 가짜인지 알수 있으니까 내가 설명해 주네. 자, 그러면 그 가면서 내가 천부경을 풀었다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할머니 한 분이 내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지금도 이제 한 80대째 그 할머니는 내보다 월등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불교 공부를 누구말따나 이 법화경을 공부도 엄청나게 했을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천부경을 내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운전하면서 태백산 가는 가정에서 내 이제 무슨 말을 하느냐는 거죠 그분은 고까지만 얘기해 준 거야 자 나는 어디가천부경를 풀어 가지고 이 사방 팔방까지만 이제 푸는 거야 풀었는데이 할머니가 할 말이 동쪽에서 시작해도 이야기가 되고 서쪽에서 해도 되고 앞에서 해도 되고 뒤에서 해도 되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이천부경을 하는데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거지 자기가 궁금해. 어 그것이 그게 힌트다. 그래서. 내 이제, 그때, 그때는 내가 몰랐어. 요 그때 갔다 올 때는 몰랐어. 그런데 그 뒤에 내려와가지고 내가 그 다음 주또 가야 돼. 그때는 한, 한 달에 두번 정도 갔으니까. 딱 이거 숫자풀이법에서 이 팔자를 다 그려놓고 이것을 그리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게 팔방 반응론의 이 근본이다, 이게. 수집에서 자, 수에서 자, 3 이래갖고 이국까지다그리난 거예요 요걸 나눠놓고 이제 수요법칙이니까 1부터 1, 2, 3, 4, 5, 6, 7, 8다 나눠 놓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 할머니가 내가 이렇게 6으로부터 시작된 것까지는 알아. 뭐, 이렇게. 그런데 이게 뜻이, 이렇게, 이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뭐, 그 안에 무슨 뜻이 있겠노?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나는 단지 이것을 숫자로 계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차이요그 할머니는 어떻게 해? 나에게 딱 던지 준 말이, 이거는 앞으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되고, 옆으로 가도 되고, 이게 처음부터 말이 되는 거이 처음부터. 그 내용은 모른다 이거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것을 머리 위에 담고, 그 다음 주에 또, 태백산 가는 거야. 그, 맨날 갇으니까 그때, 우리가 사과를, 사과를, 지금은, 오늘, 그러면 나중에, 태백산에서 내가 10년 전부터, 12년 전, 아, 10년, 12년 전이네. 12년 전부터 심어 놓았던, 내가 심은 건 아니고, 응? 나는 심는 데는 내가 기회를 많이 했지. 내가 이 물이 200명을 데리고 갖고 심었으니까. 그런데 사과물은 아무도 안 온다. 내가 그래서 참더사꾸라라고 그 사과를 물어 오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다 사꾸라다, 인거래. 그래. 자기가 심을 때는 참여를 했잖아. 내가 같이 갔기 때문에. 내가 보통 가면 한 50명 정도 데리고 가고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밭도 하고, 가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200명 동인이 됐어요. 그래서 나도 대단했대, 전부 때. 그죠? 10년 전에 내가 천부경도 아니면서도 무려 뭐 몇십 명씩 이렇게 동원해갖고 올라갔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과 맛백이 배워준다 얼마나 맛있는...있지? 남아있지? 사과 맛백이 만백이준다 나중에 간식시간 자 <웃음> 여기에 있어서 이것이 나는 숫자만 계산한 거야. 머릿속에는 생각하다보면 나 숫자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야 숫자만 남아있다 그러 이것이 뭐 말이 되리라고는 나는 꿈에도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 할머니가 말. 야, 그런 건 같다. 뭔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루에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일곱시, 아홉 시간 동안 운전해갖고, 그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피곤해. 그래서 나는 보통 때는 한번 잠을 자면, 저는 뭐 아홉시가 되든 열시에 되든 잠을 자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절대 깬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머리를 많이 쓰라는 건, 깬 적이 없는데, 오늘 갑자기 하던 그날 저녁에, 내가 12시 한반 정도 됐는가, 한밤 중이었어요. 정확한 모르겠는데, 12시 반 정도도 깨웠어. 12시 반 정도 깨워갖고, 일을 하니까 어떻게, 밖에 가, 밖에 가갖고 담배를 한대촥푼 거야.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담배를 못 끊고 있는지도 모른다. <웃음> 핑계지 모르지만. 근데 담배를 한대 탁,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상상이 안 된다. 상상이 안되는 이유는 이것이 머리가 누구 말자나 하늘에서 뭐 이게 뭐줄 타고 뭐 전기가 전파가 내려오듯이 이런 것이 아니라 머리 속에서 이 머리가 빙 도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 하드 디스크 나오면 하드 디스크가 빙 돌아가잖아 머리가 빙 도는데 이것이 순식간에 다 풀리는 거야 얼마나 짧은 시간에 다 풀리는 거 모른다 그러니까 이 두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 자, 그래갖고 이것을 딱 푸니까 이제 얼마나 그 관계문양 하겠나 그래서 이것을 막다 푸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제 먹으면 안되니까 이제. 이제 먹으면 안되니까 막 이제 바로 들어갔고 망했다. 그래갖고 이제 다시 또 담배한대 대표가 바로. 그때 그산 위에 육백꽃지기위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맑은 밤 하늘에 별만 빠져빠져 빛날 때 얼마나 한가했거든. 진짜 그때 840개밖에 없었다 별. 그건 거짓말이고니 진짜 그 관계 이것이 풀린다는 것은 상상도 안 돼. 그럼 돈이 되는 거안 되는 거는 문제가 없고 이것을 풀다 그 책속에 첫 번째 책속에 써 있는 거야. 내지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게 머리가 촤악 돌아오는 거야. 그냥 막 풀리는 거야. 이게 되는 하드 디스크 돌아가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그 속도가, 그 속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인간은 외계를 갔다 올수 있는 거야. 빛의 속도로는 절대 안 되고, 빛의 속도보다 우리 월등히 빠른 속도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 푸는 거야. 그러면 상세한 내용은 못 푸지만, 이 한목의 상세한내용다 풀리겠네.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풀어준 거야, 이것이. 그럼 그건 나머지 과제는 내가 다 과학적으로 풀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것을 갖고 또 이제 내려온 거야, 한개 풀고 이제 또 내려온 거두 번째 푸는 거죠, 그래서 내 태백산에 안갈수 없는 이유가 거기서 자꾸 풀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자 그것을 풀고 밑에서 정리를 딱 하면서 이것이 딱 풀린 게여러분들한 내가 가르쳐 준 수리 사주다 무슨 얘기죠? 한 치어. 그 당시에 이것을 쫙 풀고 정리를 딱 하는데 이것이 풀리는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구라는 주기가 완성이 된 거야. 무슨 얘기지 저것이 풀리니까 이것이 딱 풀리는 거야. 그래서 사무실에 다 가가지고 이부터이6까지는풀었어 내가 내가 계산해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풀리는데 그 뒤가 안 풀리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딱 풀리고 나니까 이 주기까지 차 그런데 내가 한번 그려봤어요. 촤 이렇게 했고 탁탁 이것이 짝짝이니까 아 거기 0.1 m m 터 차이 없는 딱함게곡식이 오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풀기 정리를 하기 시작한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에테 가르쳐준 거 내가 한 개도 변형된 것도 없다 그 사이에 내가 중간에 가가지고 뭐 그게 뭐칠선제뭐 간절구술수에 삽고 이런거 이거 한개 변형시킨거 없다 그리고 팔방도 하나도 내가 손댄게 없다 함부로서 처음 부터 끝난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정리를 다 해가지고 야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 사, 옆 주변에 오는 사람들 이제 막풀어받 거야 아 그런데 이것이 기가 막히게 만든 거야 내가 완전 도사야 도사가 되어버 거야 뭐 똑똑 그대로니까 오는 사람마다 테스트를 해본 거야 자 그래서 나도 용감하게 이거 6월달에 부터 시작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9월달에 완성을 한 거야 9월달에 완성을 한거야. 자 그래서 내가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 자 그래서 이거 갖고는 안되잖아 그래서 지금도 그 기록이 다 있을거야. 나는 뭐 거짓말 요만큼도 안하니까. 자 10월 7일날 10월 7일날 내가 카페를 만드는거야. 다운 카페를. 지금 내가 공개를 하고 다음에서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은, 다음에도 지식인 같은 게 있었다고, 이? 다음에도 처음에 지식인. 그래서 내가 상담을 한 번씩 했어, 요 그거 답해주고, 또 답해주고, 답해주고 했는데, 야, 이게서 어떻게, 좋아, 뭐, 그거 하는 거 어디가, 선택하는 거 있잖아, 요 어, 좋아요. 어, 선택해주는 거, 여러 개 답이 있으면 선택해주는 거 있잖아. 어, 이것이 거의 90%를 해주는 거야, 90%. 한 사람들은 안 빠지고 있겠지. 9 0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하면 180개를 했어. 180개에 내가 좋아요로 그걸 선택을 해준게 거의 150분은 될 거야. 그래서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네이버로 가자. 이렇게 된 거야. 네이버에 지식인에 가가지고또 테스트를 한 거야. 그게 한 200건 정도 될 거야. 지금 기록이 다 남아있을 거야. 그럼 계속 했는데 이게 속도가 엄청난 거야. 그렇게 누구말든 초보 상담에서 뭐 저, 어디가 한참 올라갔어요 무슨 상수까지 근데 더 이상 답을 못하는 게. 자 그래서 이것을 이 정도면 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제 10월 11일달에 그래서 내가 이 역사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하니까 11일달에 내가 서울에 어떻게 되면 우리 유명한 우리 사주 내 시스템 개발할 때 해준 원장님이 있어요 뭐, 이름은 밝히도 좋겠지만, 이름까지는 밝히기 하고, 이 원장님인데, 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갖고, 내가 이런 걸 내가 풀었는데, 자기가 내가 하도 자주 가갖고, 이렇게 책도 많이 얻어오고,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뭐, 흔해야 알지? 내가, 내가 서울에 가서 강의를 한번 할라요.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강의를 하려고 하면, 아고꼭 어, 그렇게 느타없이 한번 보내봐라. 이러된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갖고 이렇게 푼다, 이래갖고, 떡 보내놨더만, 은 나를 한번 잡자. 얘네. 어떻게 날 잡을까? 그랬더만, 은 동방대학원에, 동방대학원에 학생들을 한 스물 명인가, 열다섯 명인가, 스물 명 정도 뚝만 하는 거야. 내가 한번 올라간다 해갖고. 그것이 1일월달에 12월달 초에 12월 초에. 나도 세상에 이런, 이런 거 강의 한번 해본 적이 있나? 그지 난생 처음으로 거기는 숙박사도 많이 있었고 교수님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나은거 이거 이 갈매기를 그린 거야 이렇게 그 처음 강의하면서 내가 가르칠 사람을 네 명을 내가 당원했어요 네명 그렇게 그 원장님이 네 명을 해갖고 내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로 간 거야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오면서 어떻게 부산에 어떻게 이렇게 사무실 교육원이 만들어지갖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당시에 이 대중 원장이 그 다른 원장 인가우산에 있는 원장님 따라서 이게 온 거야. 그것이 2 0 0년 2008년 한 3월 달 됐나? 거의 끝났을 시점, 아, 4월 달 정도 됐는가 보다. 끝난 시점에, 공부 끝난 시점에 해 갖고 이제 진행을 해 왔는 거예요. 자, 이것을 풀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렇게 해가면 상상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뭔가 있긴 있다 이런 말이에그렇 뭔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이 두뇌의 힘에는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한다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 나빠서 공부 안 한다. 이런 건 절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갖고 수리사주라는 것이 탄생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리사주가 한목에 다 풀린 게 아니다. 그 한목에 다 풀어주겠나. 어떤 때는 어떻게 화장실에서 막 풀리갖고 다 풀렸잖아. 요 화장실에서 막 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밤에 12시 넘어갖고 막치고 오기도 하고. 이런식으로 이 과정에서 이 어마어마한 학문들이 완성이 되기 시작하는거예요 그렇지? 자, 이게 완성이 돼가지고이 경전도 한목에 놓은게 아니잖아요. 그지? 앞으로 여러분들 배겠기 때문에 천부 육경을 거쳐서 옥행경을 거쳐서 살풀이경에 이르기까지 그전 과정을 하나씩 이제 풀어가는거예요그 역사를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내가 이 연습 정교적인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는 모든 사람이 함께 가는 그 공간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흩은 짓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사기 치지 말고 우리는 완벽한 이론과 이론으로 설명을 못해주면 내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상담할 때도 그 정도로 완벽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미래, 뭐, 한참 후세가 되겠지. 후세들에 잘 전달하고 이것이 잘 만들어지게 되게 되면, 많은 이 세상 인간들을 위해서 엄청난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그때부터 수리사주가 출발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부터 8년 전이다. 그지 그러니까 공개된 적은 9년이고, 내가 본격적으로 강의하기 전은 8년 전이다. 그렇게 지금 9년째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많이 바뀌어왔다. 그치? 그래서 뭔가 한게 바뀌려고 하면 한 10년 걸린다는 소리가 딱 맞는 거야. 그렇게 이제 10년째 접어드니까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정리가 다 돼갖고 진행하는 거야. 이것이 수리사주의 근본이다. 그 과정에는. 그래서 제가 이 태백산에 지금 엄청난 사과들을 많이 심어놨잖아요, 그제? 원장님, 우리 사과 한 개만 갖고 오갖고, 우리 맛 삐고 시작합시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키워놨는고한 개만 갖고 오한 개만.